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를 하나 배워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노래는 무궁화라는 노래예요.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쉽고 한글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는 노래예요. 여기 이렇게 가사가 있지요? 가사를 보면서 아는 분들은 따라서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제 노래를 듣고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불러볼게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정말 쉽지요? 아주 짧고 쉬워요. 한번 더 불러볼게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송천리강산의 우리나라꽃 아마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벌써 다 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궁화 노래를 어떻게 하늘공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달력이에요. 달력에다가 종이를 붙여서 한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받침이 없는 한글 음절 한 자로씩을 알아서 봤어요. 이거를 보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는 오늘 배운 무궁화 노래에 맞춰서 부를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 보보보보 보보보 오고고 루루루, 루루루, 루루루루, 세세세세세세세세세.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단어씩 공부하고 싶은 것, 받침 글자도 되고, 이중 모음도 되고, 쓴 다음에 넘겨가면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무궁화 노래에 맞춰서 해보면 부르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또 아주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아, 마지막으로 이거 끝내기 전에 오늘 배운 무궁화 노래를 한번더 불러볼게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벌써 다 외우셨죠? 그러면 외운 걸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